이샤! 이정으하였습 팀의 팬이 된다는게 참.. 이샤! 이듯이새는샤 이샤! 이샤! 이샤! 이샤! 이샤! 이샤! 이샤! 이 이긴 샀다 아, 내가 먹었네. 뭐야? 저, 저, 저 저기 형님들. 맞아. 아니, 큰줄아큰 들어와 주세요. 와너 방한 거 아니야? 큰 적이만 네 명인데? 응 토물랜드가 유명하죠. 손흥민 꼴 넣고 세리머니 그 스파이더맨 푸시푸시 그거 했잖아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어째? 대겜스나 한번 할까요? 아니면? 다시 해볼까? 오늘 대겜스나가 거의 없어가지고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딱한번밖에 좋네. 아닌가? 앱어야 되나? 어. 야, 이제 스나 저기 안 쪼네. 흔한으로 가셨네. 이래 되면 큰아팅이죠소네 아, 어디가 아, 갑았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일단 들어보지 뭐. 확실히 근데 빡찬스나 해보니까 빡꼬막이 하는 방법을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선아. 제가 아무래도 클전이나 저기 뭐냐. 전쟁 경험은 스나런 게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해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네. 38m 브레이. 어, 반인데 저랑? 자, 기름버스. 머리 드세요 어! 제퀸 반. 스테이 필 아니, 다 쓸리노. 킨도반. 어, 스테이, 분명히 머리 맞았잖아, 그죠? 아, 내가 잡았나? 아이고. 우와. 라스. 아이고. 네, 반차. 분명히 앞에서 한 30발 각인 사람 이있었는데입 먹고 산다? 어 몽형 빡 타고 이제 어, 스텝이 좋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임사. 아, 저 형이 되게 나서 핑을 아직 갖고 있네. 이승 구레이 꾸레... 야 한번 폭 맞고 이제 안 보네. 나이스. 킥샷. 아스런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만한데, 어, 개불이 어서 오고, 아, 행보행을 있으면 질수 없지. 우리 또 거기다가 우리 남비형이랑북크까지 있으면 뭐... 몽필 어... 큰아에서클라핑 좋은데, 아, 히리! 스텝이나좀 잘하시는 형들이네 사이즈가 이 설치 되었 습니다. 세발 인데, 아어청늦게 들어갔 네. 아, <웃음> 아 변수 다. 아니 이미 진, 진작에 작게 내려왔을 줄 알았는데 와... 그냥 작게 내려오는 거 잡을까 그랬나? 플로 있다 뭐, 뭐, 이고 뭐, 뭐, 야무지게 뭐, 뭐, 뭐, 이 뭐, 지 뭐, 뭐, 무 뭐, 뭐, 어 이거 오히려 수비가 괜찮네. 원래. 수비가 좀 빡센데. 봐봐, 제 클라 별로 없다. 주나왔다 이거. 기름. 들어가시는데 큰둘큰지이건좀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가 봐야겠다. 큰앤에 냈으면 1목 다 끝나거든요. 돌격이 시간 차로 나가면 좋은데. 이번에 큰 작업 많다. 어 그래 나이스. 군데근데뭐잘가 놓으시네. 큰지르기 다시 왔다. 나이차, 나이차. 클라, 이거 전진하겠다. 그나찌를것 같은데? 아이고, 깨미님 나가줘야 되는데. 이설치었습니다 2층.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너무 정적으로 있으면 안 돼. 쥐핑 먹는건가? 되게 짧네 오케이 이렇게 올때 포가 하나 까놓으면은 아, 안 터졌나 어우야 아, 아 이걸 먹네 이 설치되었습니다. 배하였습폭 와, 여기다가 폭을 까놨네. 야 이거 진야 우리. 어 심지어 우리 나비형 너무 고립된다 혼자 좀 지원 좀 해줘라 제발 우리. 어드롤도안 들어. 나이스. 오. 쉽지 않다 싶겨아나이아였습니다 쉽지 아, 과연 이 행방은 막판 보니까 포 4개. 2개. 2개. 3개. 3개. 2개. 2개. 2개. 2개. 2층에 나이스. 자, 작스자작다가 그러면 포 하나 2려주고나개 2개. 2일2만 해야돼 마지막 제발 그리고 마지막 한발당 그대에게 경고, 야, <웃음> <웃음> 근데 저희 님은 진짜 거의 혼자 하시네. 나이스 저는 여기까지 오케이 okay, 여기까지